지금 뭐하고 계세요? 아 지금 나가려고 이제 준비하려고요 지금 룩은 어떤 거죠? 제가 여름 때부터 그냥 무신처럼 입고 있는 티셔츠고요 이거 바지는 어 단지 내에서만 입을 수 있는 바지고요 어, 저 산책 나갈 부분 좀 소개해드릴까요? 어 바지가 두 개가 있어요 바지 좀더 클로즈 업주시겠요 보시면은 약간 이제 좀 더러운 게 있고 조금 깨끗한 게 있는데 오늘 어떤 거를 입는 게 나을지 피디님 의견은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어 입은 지한몇주 됐어요 그러고 근데 지금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조금 더러운 거를 입을까 생각도 있고 이거는 좀새 거여서 입기가 좀 아깝거든요 지금 가는 곳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? 사람 <웃음> 없을 것 같아요 없으면 더러운 것도 괜찮죠 아 그래요? 네. 아, 그러면 이 켜고, 게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 패딩을 입을 거요 그대로 입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. 확실히 사람이 없어야 되긴 하겠네요 <웃음> 산책가방 제 산책가방에 산책가방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원반이랑 뽕봉투가 들어있어요 원반 하나가딱 들어가거든요 다음에 이제 활용 점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핑크마스크 핑크마스크를 쓸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핑크마스크 핑크 핑크마스크 그쵸 제일 멋낸 네. 아이템이죠 제가 한번 입고 나와 보겠습니다. 카메라에 라달도 준비해. 제가 고대가 한번 피칭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어때? 오늘 제 산책룩 어떤가요?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<웃음> 제 산책룩은 그냥 똑같아요, 항상 항상 똑같아서. 아 그리고 양말은 안 신어요. 왜냐면 발이 젖을 수 있으니까 안 신을 거고. 그리고 무릎은 한, 원래 이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무릎 이 바지는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해요 대신 무릎은 이만큼 나와있어요 무릎은 이만큼 나와있는 상태고 요 아이는 탄게 아니고 원래 약간 이런 아이보리로고 이렇게 나가면은 산책 좀 하셨다 하는 느낌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특가로 공부를 하실거고요 그러면은 네, 가겠습니다. 이제 저는 나가겠습니다.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컬러예요. 일단은 요 아이로 진행해서 산책 나가보시도록 할게요. 혹시, 혹시 따라오실 생각 없으세요? 알겠습니다. 아무도 없고요 역시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. 비가 올 때문에 아무도 없고요 근데 하이는 쓰레기를, 어디서, 가 버린 공을 가지고 왔어요. 자, 아, 가봅시다. 어머, 친구가, 우비 입은 친구가 하나 더 왔네요. 아, 지금 들어오진 않고 그냥 가네요, 친구가. 어디서 들어오는 어디서 가져왔어? 어, 언니, 다 젖어요? 어, 어. 아, 잠깐 왜? 왜, 왜, 왜? 왜 그래? 어, 왜 그래, 왜 그래? 어, 왜 그래? 어, 왜 그래? 어, 어, 어, 어, 어 싫어? 왜, 왜, 왜, 왜, 왜 이리와. 이리와, 엄마. 어이, 뒤로. 뒤로. 왜?